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서명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강경화 고지 의무 위반과 설명 의무 위반 경합 시비브리오균 폐혈증에 대한 재사망보험금 상당액금 부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광주지법 2007나 3267 도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주의적 청구,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D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D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3.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씨가 앞서 본 보험 설계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원고가 뒤에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고의 면책 여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됩니다.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위 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여 보험사고 발생 후 작성된 을제7료중의 기재만으로는 무의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을 이사건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아 그에 따라 이사건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쟁점 기가 비부료균에 감염된 생선회를 먹고 폐혈증에 걸린 것이 이사건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지 여부 D가 강경화 환자여서 폐혈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다는 점만 가지고는 비부료균에 감염된 생선애를 섭취한 것을 단순히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D가 비부료 폐혈증에 걸린 것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쟁점 위와 같은 사고가 이사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분류표에 기재된 32개 항목에 제외에 포함되는지 여부 D가 비부료균에 감염된 생선회를 먹은 것은 유독성 식품의 섭취에 해당하여 위 X49에 해당하고 이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제 분류표에 기재된 32개 항목 중 제23항 유독물질에 의한 부리의 중독 및 노출 X40에서 X49에 이름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비브리오 폐혈증은 KCD상 A41.5 기타 그랑 음성균에 의한 폐혈증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이는 다시 위 약관에서 정한 재해의 제외사항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이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는 이사건 보험상의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정도로 구체적인 모든 사례를 들어 보험약관에서 규정된 사고 원인인지 아닌지를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세균에 감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결과로 생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제외에서 제외된다는 정도로 설명할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도에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세균성 질환이 보험 약관상의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비브리오폐혈증이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재해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고 그에 따라 D가 비부료 브 균에 감염된 생선회를 섭취하여 폐혈증에 걸린 것은 이 사건 보험 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과실 비율은 30% 정도로 몸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합니다. 따라서 70%에 해당하는 보험금액 2100만원을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